정말 분자로 맛있는 데가 어딘가 최종 보스가 어딘가 어디... 안녕하세요 자모잉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맛있는 걸 먹으러 왔어요 무려 오바마 대통령이 아, 여기를 아,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자를 정말 좋아해요 이 베트남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넘버 원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기도 해요. 왜 여기 같이 가야 돼? 어? 동네에서 많이 있잖아 가게들은. 그렇지 많이 있지. 여기 진짜 맛 맛있어요?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왔어. 너네 오바마 대통령 누군지 알아? 아 여기 오바마 먹어봤어요? 어. 어 아. 오바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먹었었어. 한번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분자로 맛있는 데가 어딘가. <목소�«> 최종 고스가 어딘가 해서 여기를 왔습니다. 어떻게 음식이 나오고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너무 먹고 싶고 하니까 많이 <목소� finalement> <Hindu> 먹고 배고파요 <목소리를> <목소리> <목소리로> 많이 말하지 말라고 아이아 어. 아, 죄송합니다 혼났네 뜨뜨 <끄드> 뜨뜨 <알았어. 끄드> 잠깐만요 알았어 먹기 전에 식전 행사 다 먹자 뜨뜨 저 <끄드> 언제 먹어? 안 먹을 거야? 오케이 됐어? 네. 오케이 네. 이나해요 이게 지금 갈아서 이렇게 뭉쳐서 만든 돼지고기고요 어? 자, 요거는 돼지고기를 썰어낸 고기입니다 오 이거 좋아? 아니그게 좋아? 몰라 ]지? 아직 저 먹어봐요 어.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목소리가> 음, 너무 과아 어, 너무 맛있다. 어떡하지? 두개다 맛있어. 저 이거 좋아. 좋아. 더 좋아. 어떤 게더 좋아? 삼겹살. 삼겹살. 응. 나도 삼겹살이 조금 더 좋아. 조금. 동네에 본자 도 있잖아요. 어.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아 그래? 소스 달아요. 음. 소스가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. 음. 달아. 달달해. 어, 냄새도 좋고 냄새. 어, 냄새가 좋아. 음. 음. 음. 와, 이거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냄인데 냄이 네미 그냥 속이 꽉차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겉에 바삭바삭합니다. 바자처럼 고소함이 딱 보입니다. 음. 음. 오빠 때문에 저도 먹고 싶어. 나 때문에? 내가 <웃음> 먹 cái này giòn giòn quá, ngon tuyệt vời, cái này, cái này, cái này, c n e y c m i này, cái này, c i n à à cái này, c n này, c 나쁜동생이나쁜동이야안 고니세요. 먹고 와. <웃음> 네? 와... 소리는 마이크가 <웃음> 네? 음, 오케이. <웃음> 저는 뚱뚱하면 <어졌돼>. 괜찮아요? 응 <웃음> 음, 괜찮아. 먹자. 괜찮아. 운동하면 돼. 요가. <웃음> 무서워 <목소리를> 무서 <해볼게> 아, <목소리는> 싫어. 고카, 고카 맛있어. 피자를 뺏지. 뺏지. 이 고기도 냄새가 좋아. 먹을 때 씹, 씹을 때 숯불의 그 냄새, 음, 고기 구울 때그 냄새가 여기 있어. 그래서 음, 맛있어. 어, 불, 맞아요. 어, 불맛, 불맛이라고 그러나. 근데 오늘 투에 지각한 거 알지? 요즘 요즘, 예. 요즘 요즘 투에 이상해. 맨날 늦어. 한 번쯤 살만해. 엄마는 아있어 유지유 유지유 근좀 이상한데 뭐에요? 역시 여기는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응, 조용하게 먹어 왜? 네, 네. 우리 유튜버야 <웃음> 또 잊쳐 버렸어. 어, 잊어 버렸어서오리영상하는좀 잊쳐 버렸어. 와, 다 먹었습니다. 야. 이 여자들 뭐지? 배부르다 그러면서 네. 다 먹고 오케이. 오케이. 다 먹었어요. 하냐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맛있게 먹었고요. 배나왔어 잘먹겠습니다잘 <웃음> <웃음> 먹겠습니다, 어,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안녕 <웃음>